이신삼아 이신삼아 내가 왔어 이신삼아 어허 아 근데 나 패턴 다 까먹었는데 <웃음> 패턴 다 까먹었는데 내가 아시나? 이가스 어... 아씨, 못 때렸어. <웃음> 아, 이거 못 맞췄다. 아, 점프인데... 아, 점프네 아! 아씨, 꼭 얘. 하나 먹게 된다니까. 아우, 꼭 마지막 틀린 거 점프, 점프! 아. 아, 간파였지. 아, 생각해보니까 간파였지. <웃음> 간파. 머릿속에 생각해, 간파. 어, 오늘 안에 깰수있 을까？손 풀 기요？손 풀기？아, 처음 은손 풀기 알 죠？처음 원래 손풀 기야. <웃음> 아 하단백이잖아 아이씨. 환약이네 아이거 내가 환약으로 바꿔놔서 졌대. 아 뭐야 왜 이렇게 못해 아이 미쳤네 아니 실력이 줄어버렸어 큰일났다 <웃음> 실력이 줄어버렸어 3페이지까지 가던 난 어디갔는가 네 음, 어, 야 잠깐만. 아. 가끔 이런 경우는 좀말좀해 주고 했죠, 친구. 지 <목소리> 오우 씨 잘못 맞았어. 안하기 하려다가 아니 캐링 하려다가 잘못 탔. 마일 세지노. 아 좋아 좋아 시시로야. 아우 아, 아. <웃음> 아저씨.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한 거 아니오 이 신사마 여전히 세시군요 아 오우씨 이 아저씨 붙어서 싸워야 되는데 아제방이없구 패턴 다 까먹었어 슉슉 어, 타이밍 못 맞추겠어. 하나, 둘, 셋. 이렇게 때리고. 오우! 오우, 막기밖에 안 되네. 아. 미치겠네. 온다. 그니까, 저거, 저거. 저거. 어, 어떻게 막았지? 저거 어떻게 막냐? 패링하고 점프? 패링한 다음에 점프로 때려야돼? 점프 밟기 저 여태까지 그렇게 안녕하세요 하이 저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외웠어요 하나 둘셋나이 이렇게 외웠는데? 내가 웬만한 수, 보스들 수. 다 그렇게 외웠는데? 아! 뭐야? 막았는데? 오 진짜 빼긴 안돼 아! 시프트아 진짜.. 아 제가 세 번째까지는 가봤거든요 3페이지 가봤거든요 무슨 창에다가 총에다가 검까지 쓰니까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더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익숙해질 타이밍 쯤에 내가 방종을 해가지고 <웃음> 다 잊어먹었어 <웃음> 다 잊어먹었어 <내가> <웃음> 아이씨 야 일어나!! 아으... <놀람> 다시한다 오니 얼굴보기? 아, 진짜 오니 잡아보고 싶긴 한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 오늘 오니보긴 글렀어 들어라 아야! 오우씨 아! 시프트 너무 빨리 눌렀어또 다시 해아 진짜 아 채간 채우려는 욕심에 항상 저렇게 죽죠 욕심 그놈의 욕심 항상 욕심이 문제야. 이 게임은 욕심부리면 죽는 거야. 우리가 아시나? 우 점프, 점프. 아씨, 말로만 점프하면 뭐야? 말로만 점프를 하면 뭐하니? 날나와아씨 간파하게 해야네 조금 빨랐는데 걸렸다 바로 앞에서 먹으면 안돼 스텍! 오! 어, 점프점프! 아 잠깐만 아 이거 대가리... 잠깐만 아 저거 아 거리 짧은 어! 어! 점프! 종포 아이 간파해야 되는데 아아아 아, 진짜 싫어 진짜 싫어 네번 간판 있었고 때리고 아씨 한번 돌리고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씨못 맞췄다 체감 어, 터지고 어. 점프 아 안돼 안돼 뒤로 좀만 빼지 했는데 깜빡이 아아 살아봐 살아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한번더아좀만 참고 때려라 참고 때려 안에 들어가면 점프, 저거 점프했어. 를 저거 점프라 했어. 거긴, 거긴 절벽이요. 떨어지면 죽는 겨. 아이고. 아우, 간파! 어! <웃음> 야, 어처구니가 없네. 아, 절벽 기회 있는데 떨어졌네. 아, 아, 절벽 없는 곳에서 싸웁시다. 아, 나름 길게 싸웠다. 아. 나름 길게 싸웠다. 아, 진짜 이거 왜 떨어지고 난리야. 잘 싸우고 있다가. 아, 맵좀 만들어주세요. 아, 진짜. 절벽 있으면 좀 피하게. 아, 진짜. 이 맵이라도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아, <웃음> 진짜. 우리가 다시. 어! 옆으로! 막을수도 있었던 불사배기를 쳐맞았다. 점프! 아! 점 아, 일부러 안 먹었는데, 야, 다시 하자. 아, 일부러 그냥 표주박안 아, 먹었는데, 먹을 걸 여유불이 따 죽었어. 그냥 할걸 지장보살인가? 그거 여기서 써볼까?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내가 아시나이도 괜찮을 것 같아. 아 이거 막을 수 있다 했지. 아 진짜 모르겠다. 망했어. 처음부터 망했어. 다시. 망했어. 망했어. 근데 내가 원래 아이템을 안쓰 귀찮아서 안 쓰고 하다 보니 아이템 효과를 잘 모르겠. 크로 왔나? 아. 아 저게 저렇게도 써졌나? 피하면 되는 줄알았는 아니네. 어디가? 야지 아, 이거 빨았 아 시프트. 아 이거 갈대밭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안보여 칼이. 아 진짜 저 일부러 저렇게 만들었어요. 칼이 안보이니까 페링 맞추기가 어려워. 저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 놨나 봐. 갈대밭. 깨닫는게 느린 유저라네 <웃음> 역시 둘셋아아이 아저씨 아저씨 살살 합시다 아 지금 붙어서 싸워야 되는데 저 아저씨 어! 어 점프 점프! 아아 아, 이거 피해야 돼시포트 <웃음> 시프트로 뒤로 피해야돼 이거. 아씨 젠장 다시 할까? 아, 살아볼까? 아까처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프트 오 씨, 놀래라 아 아, 가까이 가야되네 너무 늦었어. 응. 좋네. 시포트로 피하라고 왜 방향키를 또못 누르냐 이럴때 기침소리 아, 매니아네 매니아 더 빨리 막기 <웃음> 그러니까 방향키도 같이 눌러서 옆으로 피해야 되는데 아 근데 그게 또 빨리 피하면 또 오, 이렇게 때리려다가 이렇게 때리더라 <웃음> 이렇게 하려다가 갑자기 휙 돌아서 이렇게 때려 <웃음> 진짜 남자세. <웃음> 내가 아시나오 이카스. 아, 피하는 게 낫겠다. 아니. 괜히...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이거는 피할 잘못 눌렀다. 아이고. 아마 나 에게 시간 을 놓친 거같아 응. 점프 점프 지금 아, 말안되는거미씨맞을거야 빠가 아니, 세진아. 저 씨. 오, 시 <놀람> <놀람> <놀람> 아, 이것도 맞는구나. 아, 저렇게 때려도 끊기는 게 아니구나, 저건. 끊기는 줄 알았다. 아, 아깝다. 아, 페링 맞춰봐. 아씨, 맞춰봐. 아 타이밍 부르데 맞고 점프 맞고 점프 하이 어. 어서와요 빨리 깼으면 좋겠다 모르겠어요 안재봐서 모르겠어요 써보시오 아, 지금 저번아아안그 아. 아. 라이 먹을 때만큼은 공격하지 말자고 치. 얘는 되게 잘 깨질 땐잘 깨지면서 에이씨 다시 하자 저번에 저번에 몇번 했는지 기억이 안나네 저번에 얼마나 했지? 그니까 나는 임종이 안되나? 왜 나는 같은 방식으로 자꾸 죽는지 모르겠어 난 습관이 너무 빨리 <웃음> 빨리 드는 것 같아 이상한 습관이 되게 빨리 들어 날라올 때 됐다 와라 아 뭐야 사백 보여줬어요. 어우. 아, 이 아저씨는 가까이. 내가 먼저 못 때리겠어. <웃음> 아저씨. 아, 뭐야 죽은 줄 알았네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네 아아 다시 싸워야 되잖아 아이씨, 진짜. 아저씨 갈대밭에서 좀 나와봐 아씨안 보여 일로 오세요 아이씨. 나와 나와 나와 아우 진짜 미치겠네 살아도 산게 아니구만 아 시프트 눌렀는다 뒤로 가버렸네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풀렸어. 어씨 깜짝 놀래라. 아씨, 놀랬잖아. 세요 씨, 씨, 점프! 아이고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시포트! 점프 말고! 말고 체감 터졌어 아... 하... 아, 진짜... 아, 아까 초반에 잘했는데 욕심 뿌려서 다 떨어지고 그대로 못 깼잖아? 아, 진짜... 심신 뿌리면 안되는데 아니 이게 뭐라했지? 선입력 선 뭐라했냐? 뭐뭐 그런게 있다까 내가 먼저 클릭했던게 발동이 되면서 눌러도 안 눌러지게 되는 그런 현상 세븐 아 욕심부린 거 정말 인지 욕심 한번 부려서 처 마다 쳐세 아저씨, 아저씨, 잠깐만, 잠깐만... 10분, 10분... 10분... 10분... 10분... 1 0다 어, 저거는 0분 아직도 적응 분1서못겠 어. 패트. 첫 번째 거못 먹었는데, 개 아픈데 와 이건 싫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야, 다 써, 다 맞춰, 어 아, 됐다. 아이 정도 때렸으면 만족. 아, 아 오, 오, 집중해, 집중해. 오씨. 중죽중다 중요다. 오씨. 집중해, 집중해. 먹읍시다, 아저씨! 아, 진짜. 아, 절벽이라 떨어질까봐. 안돼 이거? 이거 점프로 안돼 저건 그냥 도망가야 돼? 그니까 러 쟤를 밟는 거 있잖아 그 밟, 밟는 걸로 피해지는 거 맞지? 아 그거 쓰읍, 밟는 걸로 피해진다고? 아저 아저씨 너무 짜증나 두 번째 아저씨는 이제 그냥 내 손발이 안맞으면 죽었거이야기하는데 세번째가 진짜 너무 짜증난다 아오씨 오우 피해졌어 어떡해 아씨 <목소리> 잠깐만 천천히 싸워 주사 백인 아우 점프 아이씨 점프인데 하단 백인데 알고 있었는데, 떡 아씨, 셔터테일 먼저 하는지 모르겠어. 그때 아씨, 잘못 눌렀다. 타일 못 맞춰서 자꾸 줄 거? 배고픈데 슬슬 아 열받네 아 점점 열받네 깰수 있는 걸 자꾸 이렇게 하니까 열받네 저걸 쓸 줄이야 어 아, 아! 시프트 시프트 아 시골사로? 죽는줄 알았네 아 진짜 시프트 시프트 아니, 진짜 너무 일찍 피했어, 이건 아, 진짜 이거 너무 일찍 피했다 시프트, 아, 거봐, 이거 이거 저 머리 내리 찍는 거 빨리 피하면은 갑자기 방향을 휙 튼다니까, 저거? 내릴 때 돌려야 돼. 면서 배워야지. 아휴씨머릿 속은 얘 다하면서 손가락이 안 움직이네. 수족 파밍 다 했으면 체력 많아서 이겼을 듯. 야따는다 잡았다 했지. 그럼 다 잡고 마지막에 얘를 잡았어? 아, 배. 내 거보다는 쎄겠구나. 오우씨, 클럽다어 뭐야. 오우, 잠깐, 체간도지에있는걸 점프! 아! 이렇게 하나 먹어야겠다. 에 먹을 타이밍 도 야. 그 먹을 타이밍 줘. 날라와. 죽었다. 넌 죽었다. 점프? 아 근데 표주방안 먹고 깨는 게 베스트인데. 표주방을꼭 여기서 하나씩 먹어버려. 아오! 아오! 맨날. 아이 아저씨 아까 시작할때는 그거 쓰더니 아씨 아파 죽겠네 왜이렇게 안나가지는게 공격키도 안 눌렀는데 1대 맞음 저세상에 이야아아아아파트아 너무 늦게 눌렀다 이거 어우 아 쟤간 터질 걸 생각해야지 멍청아 어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런 마시면 마신 것도 아니게 되는데. 시프트, 시트 옆으로 피하라고, 옆으로 피하라고. 아이, 그냥 도망가라고. 아, 진짜. 머리, 머리 때리는 거 저거에 계속 죽네. 그냥 저번처럼 도망다니면서 할까? 아 진짜 그냥 도망다니면서 할까? 빨리 3페이지 넘어가고 싶어서 붙어서 싸우는 법좀 외워보려고 하는데 저게 안되네 날라오는걸로사베 그거 왜 이렇게 맞추기 어렵냐? 아 아니, 이 아저씨. 머리내리 치는거 머리내리 치는거 말고 와라 기다리던 바다 아이고 못 때렸다 아, 씨. 잠깐만요. 포션 좀 먹을게요. 어, 이 붙어서 어떻게 싸워야지 오 체감 터지겠다 짱. 아, 진짜 적당히 좀 휘두르세요, 선생님. 아. 진정이 안 돼? 막 내면에 피가 들끓어? 아씨, 고정 안 됐는데. 멀리서 지켜보다 간파하기면 어야 되나. 창이랑 칼이랑 신경써야되니까 아우씨 야아 퀴즈밖에 없어 아씨 미쳤네 이거 졌다 제가 보내줘야겠다 아까보다 너무 거 같아. 오 뒤로 뒤로 뒤로 아이씨 아, 세번째 세번째가 제일 싫어 때릴 타이밍을 못 찾겠어, 세 번째. 아, 정말. 그, 그. 뭔가 때리려고 하면 자꾸 더 때리니까. <웃음> 아 뭐야! 아 뭐야 미쳤어! 아 이걸 걸려! 아 진짜 아 <웃음> 시프트 너무 여유부리게 눌렀어 아 이거 시프트 잘못 눌렀어 아 진짜 이거 시프트 잘못 눌렀다 아 정말 아씨 사탕 먹을까? 아, 사탕? 사탕 많은데 사탕 하나 먹을까? 사탕 먹을까? 그래도 많은 사탕 아니, 내가 먹는 사탕 말고요, 여러분 내가 먹는 사탕 말고요 3 k 로가 먹는 사탕이요 내 네, 사탕 말고 내 네, 사탕 말고요 색종이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색종이 있으면 뭐가 좋아요? 데미지가 오른다고? 딜이 오르고 근데 이거 보니까 색종이 쓰면 계속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쉴틈 없이 나처럼 얍삽하게 쓰는 사람은 못 때리는 거 아니야? 아직 못 깼어요. 깨는 중이라. 음... 아 이건 새... 시간 제한도 있어? 아니야. 없이 한번 깨보자. 여태까지 패딩으로 잘 버텨왔잖아. 아 부서 하나밖에 없잖아. 아닌가나저 나 먹은 거 계속 남아요? 최대 개수가 막3개막 이렇게 있던데. 아 이거, 야 이거 나 잘못했다. 욕심부리다 죽었네. 패... 아뭐야 저기. 아 게임 오버 당하기 전에 한 번인 거고. 내 여태까지 모은 거는 아이템 개수가 저장이 되는 거 맞죠? 장부서 하나 써볼까? 아 아니야 아니야. 그냥 해보자 일단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냥 볼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닌가? 이건 아니고. 여기 있다. 아두 개? 아 뭐야? 몇개 없네. 오니가 어렵다니까 오니 때 쓰자 이때는 아껴봅시다 오니 때 한번 써보자 안 붙어주는게 답이다 아또 빨리 썼죠 에라이 빨리 써 버렸죠. 오니 때 써보는 걸로 할게요 그냥.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그 아시나 성에서 만났던 게니치로가 훨씬 나았다는 생각이 드는구만. 우리의 아이스그 게니치로가 훨씬 나왔어요. 너무 귀찮아요 기 <놀람> 보다 빨리 깰 거라고 비슷한 거 같은데 지금. 와 이리 세지루. 아! 이거 무섭습니다. 이 신사마. 아, 아우 다섯 대야 아까 처음에 할때세 대였잖아. 아 이번엔 다섯대 때리네 보세요보세요보세요 아! 슈퍼트! 아 너무 기다렸다 아 이거 너무 기다렸다 아. 너무 기다렸다 오우 깜짝 놀래 뭐야? 아 정신없어요 놀지 마세요 아시0파트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저게 제일 무서워 아우 진짜 저게 제일 무서워 어? 옆으로 막 돌, 앞으로 어어어어, 이거 또또 또 같은 속옷에 됐다. <목소리> <재밌겠다. 목소리> <목소리> 아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스포트 아 간판인데 아나 이거 이렇게 돌리는 거라고 생각했어 다시해요 다시 합시다 어 잠깐만요 나 근데 표지박지만 하나 먹올게요 이게 점프 세게 이게 간판 아 아니네. 잠깐만 패턴 다시 외워 <웃음> 다시 외워봐 <웃음> 오 잠깐만 기호기기호기기호기아 아. 아, 내가 생각한 거랑 패턴이 틀려서 아우 손가락 아파 3패가 진짜 어렵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깨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깬 거야? 씨. 욕 안하고 했나요? <웃음> 이 정도면 욕 뱉으면서 할 만한데 오, 에? 아, 막, 화나서, 그럴수, 화나서라기보단, 아이씨! 까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아이씨! 아! 아, 이런 느낌 있잖아. 그래요, 마이 리 세기로 오 세요. 오 작업자 옆에 좋아하네. 아, 내가 막아놓고 아, 이건 내가 막 막아놓고선 한막 때릴 줄 알고 싶어. 불렀네아 머리 때리는 빨리 눌렀다. 아. 시프 아. 아. 피쳐길 아. 아. 진짜 미치겠네 주방 먹을 시간좀 주세요, 선생님 이시삼마 시프트. 눌렀는데. 아, 진짜 미치겠는 여기서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호주 아, 막, 진짜 여기서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위로 올라가야지 점프할 거면 위로 가야지 친구야 아이거는 이것도 막아야 되는데 그냥 막을까? 머리 내리 찍는 거는 모델 가든 변하지 않아. 아니 봐봐 저렇게 저렇게 휘둘러되는데 갈대가 안 잘려? 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현실성 좀 발휘해주세요 아! 쉬프트! 갈때좀 잘리게 해주세요 선생님 갈때좀 배주세요 <웃음> 갈때좀 잘라주세요 아.. 다 쳐맞았다 쉬프트! 아.. 간판 아.. 이거는 그냥 기다렸다가 점프를 해 아, 뭐야. 어, 뭐야. 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끄는 거였어? <웃음> 오, 처, 처음 봤어. 아, 이게 끌리면 또, 빗나갔을 경우에 또 쳐받는구나. 아, 몰랐어. 당길 때도 딜 있구나. 아, 나는, 악, 아, 칼처럼 그냥 찌르게 하고 끝나는 줄 알았네. 아니구나. 어? 그, 그 선생님이 그렇게 싸웠나요? 오시오. 아우 뭐 체간 터졌어, 안 맞았네. 마일드 <웃음> 세기로. 오이씨. 야아칼 짧은 거. 오세요 오세요. 어! 아, 아, 거리 조절 실패. <웃음> 거리 조절 실패. 이걸 보고 거리 조절 실패라고 하지. 아, 벌써 두개 쓰면 안 되나. 오, 별. <웃음> 아니, 이거는 왜 자꾸 앞으로 가는 거야? 옆으로 누르라고. 아, 진짜 미치겠네. 아 뭐야 하단백이네. 뭐야 아까 이렇게 많이 안 나오던 하단백이가 다섯 개어 벌써? 아또 시프트 너무 늦게 놀렀어아 도망쳐. 오, 씨, 큰일 날뻔 했클랩 아, 씨, 세 번. 갑자기. 오, 나 어디 갔 클릭을 먼저 해서 죽은 거임, 이거. 아, 씨, 다시 하자. 아니, 아는데. 자꾸 저거에 쳐맞아서 죽길래. 그냥 도망치기로 결심했어요 그냥 방법을 방법을 그냥 도망친 다음에 한대 때리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지금 세키로 한 사람들 나처럼 고통받았어요 지미어 재밌게 g u 나처럼 진짜 무통받아 아저씨 저걸 벌써 쓴다고 알려들어 아이씨. 쉬운 아저씬데, 이 아저씨가 문제야. 창든... 창듬, 창든이신 당신 도대체... 어디일게요... 떰프? 친정에, 친정에. 다 왔어, 다 왔어. 하... 다 왔어, 다 왔어. 좀만 진정해. 아 설마, 설마. 아 설마 이거 그건가요? 진짜 설마 진짜 아니라고 말해줘 내가 그렇게 고통 받았던 그거라고 진짜 아니라고 말해줘 이거 패턴은 같은 거 같은데 이거는 내 반쪽 내 반쪽 어이 뭐야 뭐야 이거, 이거 처음 보는 기술이야. 갑시다. 침착해요. 아, 젠장. 아, 어, 첫패, 저거 깨고 나니까, 긴장해가지고, 와. 아, 뒤에, 뇌반이 나오는구나. 처음 가봤어. 됐어, 됐어. 아, 아, 중간에 써도 되는 거야? 아, 처음에 쓸, 처음에 써야 되는 게 아니었어? 난 처음에 시작할 때 써야 되는 줄 알았는데, <웃음> 그게 아니었구나. 아, 아쉽다. 더 해볼 수 있었는데, 나름 3페이지 방금 잘 깼다고 생각했는데 보세요. 이건 진짜 이렇게 깬. 走走走走 뭐야, 시프트 반응이 왜 항상 저 아저씨꺼한테 듣지? 아, 오, 씨, 큰일 날뻔 했네. 아, 먹을까 말까? 하면 돼. 아이씨. 아, 머리짧았다 아, 체간 터지면서... 못 했다. 아, 이거는 막을 수 있는데, 내아니 아, 이거 자꾸 이렇게 맞으면안 되는데... 아아... 그... 그... 아이씨... 나 글렀는데... 어떻게 아. 아, 왜 뒤를 돌아봐? 아. 태양터지겠괜찮이 어떻게 말해? 아, 총은 이걸로 끊어야 하나. 오, 씨. 오, 오우, 저벽또떨어져 그러면은 사패해서 아.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 나는 뇌반이라도 난 사패는 계속 뇌반쓰는줄 알았는데 그 타이밍 기다리다가는 쳐놨겠어 아 아씨 끝나겠다 너 그냥 다시 하죠 너무 못하는데? 아 잠깐. 해아 에라 <웃음> 아니 나는 4패는네반으로 잡아보는 게 좋겠다 했는데, 네반이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네.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음. 그니까, 3패에서 패턴은 같은데, 아니야, 패턴 같지도 않았어. 3패에서 네반 플러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기모아서 쏘는 거 하나 더 있더라. 그러니까 기술이 자꾸 추가가 돼. 내가 체관이 먼저 터졌네? 아.. 젠장 내가 먼저 터졌잖아 그니까 뇌반을 맞추고 막 패야되는데 창에 대한 공포증이 너무 심해 <웃음> 진짜 창에 대한 공포증이 왜 이렇게 심한지 모르겠어 여태까지 창쟁이들 다 너무 셌거든 근데. 창된 친구들이 다 너무 셌어가지고 그런 거었어 써라, 불사있기 아야. 아야. s e m u s 맞추는 거 보소? 진정해, 진정해, 오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아, 시포트... 아, 이 아저씨 시포트 맞추기 왜 이렇게 어렵니? 아, 이거야 기다렸다 맞춰야 돼 이거 반박자 늦은 거 이거 맞추기 너무 어려워. 안 돼. 시간 떨어지면 안 돼. 어이 뭐야? 안뭘 밟은 거야 지금. 잘못 작동했네요 쓰라할때는 안쓰지 오빠 이럴때 써지 무슨 해야 되는데, 뭐 붙어야 되나? 총을 안 쓰게 하려면 아, 때려야 돼. 아, 진짜 때릴 타이밍 잡기가 어렵네. 지금 이게 창을... 창이 검처럼 그냥 그러니까 창그날 있잖아 그냥 막대기가 올때 맞춰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있어야 되지 이렇게 는거데 날아와 아이 개로 엄마 좀아 점프 점프 아오 불사병이야 불사병이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야, <웃음> 다시... 아, 이건... 알면서... 덥다, 더워. 컴퓨터에서 열기가 엄청나다. 더워 죽겠네. 내가 아. 시나 아. 아. 아. 아. 이 친구 다른 스타일로 다가오지 말라고 집중력 떨어졌어 4페이지를 또 가봐야 되는데 내가 아시나 좀 이게 더빠 맞아요, 타이밍이에요. 아, 좀금씩 어... 아, 아, 머리 번. 밟고 해야 되는데, 아우씨,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잠깐만요. 아, 야, 이거 돌 때문인데, 하아. 괜찮아 이제 두번째 페이지를 익숙해지고 있으니까 세번째도 언젠가 익숙해지겠지 하나씩 익숙해지면 돼 근데 나 싸울 때 채팅 쳐도 제가 못 봐요 <웃음> 죽고 나서 보기 때문에 싸울 때 그냥 감상만 하셔도 돼요 어차피 채팅 못 봐요 싸울 때 우리가 위카스. 아니 페이지가 바뀌어도 못봐 중요한 건 완전히 죽고 나서 가보지, 아이고. 아, 지금 터졌네. 아, 나 불사백인데 이걸 때리네. 근데 왜 나는 아 10파트 1 0 뭐야? 오 뭐야 뭐야 어떻게 피한거야? 다른 건 맞았네 아 뭐야 이 아저씨 검은 진짜 다른 걸로 만들었나봐 어, 풀어, 풀어, 풀어. 아, 이거 아까랑 똑같이 당해. 아씨 그냥 멀리 도망을 가, 차라리. 아, 씨. 조망을 못 가네. 아, 체감 다 떨어져. 저거 나올때도 쳐받는구나? 아... 저거 나올때도 쳐받는구나? 아... 총알만없으면 좋겠다. 나도 되라 이런 느낌 으로 도. 혼가 하는데 어떻게 때려야 되나체간이 터져버렸어 아 이거 깰수 있나 모르겠네 벌써 2시 2시간 짜워 2시간 안지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안된것 같은데 노래가 시나 5시 5시 아! 아! 아! らせ 아! 아! 아!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는 건 좋지 않아요 상페이지에 어요 보 스가 아니야. 아저씨, 칼 저렇게 해도 무서워. 먹어볼까? 한번 써볼까? 아, 아니야, 오니 안먹